지로. <웃음> 음 어, 지금 제 조만이 안에 네. 입수에 걸린 여섯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용두도, 세판, 세판. 세판 중에 등 일등, 일등, 세 명을 뽑고 세제, 아, 첫 번째 약간 안좋은데분은 이분은 이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 이분은 이 이분은 이 이분은 이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이이이 안정권 아! 호시 안정권이야! 안정권! 안정은 민규! 민규. 아, 호시야. 아, 저걸 쳐내면 대박인 거야 진짜. 쓸바, 밖에 나긴 거 같은데? 와! 와. 자, 호시 안정권입니다. 와. 승관! 와. 승관! 확률이 거 낮아. 지금 거의. 우우지야우지우지 호시 승권이요 지금 안권 안전하게 보 해도 멀리 달려 호시를얼 아, 도 돼. 아, 지금 자리시 아, 요치시시시 아, 아, 시시시시 어, 어, 어 근데 원래 좋은 수도 있어 처음이 부담감이 없어. 아, 그찮아야 된다고. 아, 좋거요안거안전권이처거안거요 네. 번째. 아, 그래. 좋은 오, 좋은 자, 어, 어, 어 뭐, 뭐야? 내가 쳐서 다시 쳐야 돼. 쳐야 아니야. 예. 번째 와! 안성권에들왔습니다 네, 번호 선수는 일단 희망에 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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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진짜 이아 민규 씨는 들고 막아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한명남았어 아, 저, 제발요! 진짜로 이 우지 갈게요. 승천 번호 승관 중에 마지막 구체장 아, 누가 될것이고첫 번째 Q&A Q&A 저딱 좋다. 우지! 우지! 제일 떠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상식아우지 <웃음> 우지 선수 지금 내가 우지 형을 던질 수 있다니. 어. 아, <웃음> 자, 우지 선수 지금 손가락이 떨려요 우지! 우지, 제발. 너무 기댄하면 안 돼요. 우지 짧아, 아~~ 저 yeah.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정도면 이이 여러분 이툴 같아요. 이지런 사이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기게 치려고 하는데. 사이드로고 아, 사이드로 아, 빠질 수도 아, 있어요 약간 앉아서. 와~~ 이쳐승강나너 이것만 이기면 이기셨수승수아너이수아한수씩있수다승 갈스가그 가, 가! 밖으로 나가! 나가! 와우! 아, 안정권에 이깟 줄어놨어요? 아직까지는 헨에 아직까지는 에 아직까지는! 쿱스 형 여기서 나가면은 승관이가 운직는 거잖아. 차라 승관이 쳐줘. 스쿱스를 아. 우리가 던지는 거지. 어. 내가 가야! 가에스형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스 청소 멤버 3명. 한 명만 딱한 명만 어, 한명 뭐, 한명 이긴 수, 사람 딱한 명만 오케이 하자, 하자, 어, 하자. 하자. 아, 오케이 이기면 기 아, 하자 자, 자 우리 이제 2번 판만 하고 뭐 어, 굳이 없습니다 어, 오케이. 바로 오케이. 이제 입수하실 아, 아, 분 아, 하시고 아, 청소하실 분 아, 하세요 아, 오케이 레츠고! 얘는 지금 입수보다 이게 더 중요해 나는 입수는 난 그냥 청소가 너무 걸렸으네요 난 이거 애초에 지금 수영복을 입고 왔어요 수영하면 상관 잖아 여기서 떨어지 끝나는 거 청소가 제일 중요해 아! 두 번째 선수 부르겠습니다 선수 너무 아리 엄마. 어라아 심심 어차피 응. 저거보다 멀리 갈 수가 어, 없어. 떨어지는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승관 청소. 네! 아, 아, 아, 세리만요. 세리만요. 아, 청소 청소는? 아. 청소는 청소는 노 소경 기정 입수는 승관 지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는! 자, 야, 자깐만너 네. 아침에 장보고, 차리고, 입수하고 그돈 사는 거를 그대로 치우고, 치우고 또 그대로 입수하고 정모! 거의 다 정모! 하나 알잖아! 자, 그럼 바로 입수랑 청소! 렛츠고! <웃음> <레츠> <웃음> <웃음> 뭐부터 시작하지? 이거는... 아니, 안 먹은 햇반이네. 그냥 척에다 넣고 보시오. 뭐 <웃음> <뭘> 이렇게 먹어. <웃음> 아니 우리 이제 치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먹어. <웃음> <웃음> 나 갈까? 봉지 들고 근데, 왔고. 응. 음식물은 어디지 하지? 일단 봉지를 들고 왔거든? 그러면 차라리 음식물 여기 일단 다 모아두고 냉동고에 올려. 여기다가 음식물을 다 버리자. 김, 수완무, 거북이와 시원하자. 도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야야야야. 왜왜왜 왜. 후후후 후. 야야야. 야 나한테 내가 야 하면 왜 해봐. 야. 아니지 내가 야할 거야. 어, 왜? 야. 왜? 수영장. <웃음> <웃음> 이아이스 있으니까 있어서? 아, 아 어, 있으니까 어, 있으니까. 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있으니까 어, 아, 근데 있으니까. 좋은 날에 청소하는데 그냥 서서이좀 아쉽다 그렇지아 그냥 <웃음> 하자 <웃음> 여기서 한명 면죄? 아시끄러시끄러 <웃음> 그냥 해 그냥 여한명 면죄? 노래 틀자고 어. 노래 아야 스피커들 볼까? 어 순간이 진짜 부럽다 아 맥스 그 쳤으면 내가 그.. 아.. 순간이 안 하니까 아쉬운데 오늘 방금 나온 고잉 세븐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거 이거봐 아, 진짜 웃겨 1등 결정을 할것 같은데 아, 그럼 영화 패러디 한번 갈까요? 우리 아버지 원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누나 <웃음> <웃음> <웃음> 어 디노야 뭐들래 도겸의 플라이 갑자기? <웃음> <웃음> <웃음> 야, 날아가고 싶긴 하다 안 치우고 <웃음>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웃음> 어 트라우마 트라우마 <웃음> 트라우마 지금 이 순간이 좀 트라우마가 될것 같아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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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다릴래 오케이 테러 그래 그게 만 편해요 매 <웃음> <웃음>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B, B, B, B! 부기면 마주막에 나지 말지? 아! Go, <to>... no, no, no, o... do, not... go! 고 o do, go! Go, d 아, g 번호 주세요. 저렇게어들어갈래 오케이. 가 들어 주세요. 승이리 예쁩니다. 아, 승이요만습니다이 아. 어, 사랑한다고. 멤버사랑사랑안들어 야 멋있다 멋있다 오얘야안쳐다보나예한 마리 한마한 마리 한 마리 하나 둘올라라 사랑해 예. 와. 와, 와. 와, 와 너무 좋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열정 빠지시면은 네, 한마디 한마디야한마디한마디노래가자 <놀라> <네네. 놀라> 네, 이렇게 네. 수영 벌칙, 네. 입수 벌칙이 끝났습니다. <놀라> 약간 2019년도 이제 뭔가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정말 거야. 나 아니 나 지금 같이 같이 죽을라 했는데. 안녕. 오케이 여러분. 세븐틴. 스케줄 때문에 끝까지 못고 m n o 끝까지 못 쫓이고 네, 네. 어 o 어? 아 r 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오 o u r e g o i n 들아 애들아,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 o 내일 아침에 재밌는 미션이랑 막 있다는데 못해서 아네아 우리 안 걸려서 다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어떡해?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 네. 바이바이 네. 고생했어 네. 잘하고 와가 너무 와, 많이 속상해 내가 왜 속상해 아또 좋던데 네. 네. 내일 네. 볼수 있을 거야 네. 안녕 어잘가 잘하고 와네 하고, 네. 하고 네. 할때 만약 처음 이긴 사람이 승자는 나 다음 사람은 올라올 I'm s o r 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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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응 지우정 우자, 야우 우주. 열 연자, 연자. 이 지. 우주. 어, 어 우주 했어. 방금 전에 뭐고어 나? 어. 내 <목소리> 아, 우주 했어. 우주가이 제가 에수 <웃음> <웃음> 내가 하기 내가 하기로, 내로 죽은데로 <웃음> <쉬니까. 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이런 걸을때아잘 <웃음> 썼다 아, <웃음> 어? 나랑 같이 잘 거야 오늘? <웃음> 응 슬립 아윗 미? 장수는 걸 갈아입을까 형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랑 쇼핑 갔다 올래? 아, 그럴래? 쇼핑 왔잖아. 그래. 야 어때? 주먹 패치? 관심 없어. 야. 아 이분 좀 제대로 해봐. 아니. 아 먼지, 먼지가 돼요 당신의 뜰로.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 뭐, <웃음> <뭘 들어가겠지. 웃음> 아! <웃음> <응>. 언제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언제 <쪽? 웃음> 일어나. 어 너 신발 좀 벗고 나 오늘이라 잘안잘 거야. 죄송합니다. 너내려가니 <웃음> 아, 동현이 안에 들어가. 형, 이거 충전기 좀꾸려 <웃음> 응. 고 응. 잠깐, 아주 시끄럽지. 진짜 2년 만에 티아서 너무 재밌게 논 거야. 진짜로. 나 오늘이 진짜 너무 값진. 약간 하루였던. 것 같아. 음, 되게 음, 진짜 재밌었다. 장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데 이 바지 너무 잘산거 <웃음> <재밌는> 같아. <웃음> 아니 진짜 잘 잤어. 어, 이 바지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맛빠는것도 먹고. 저거에서 노느라 진짜 오랜만에 노니까 약간 행복했어. 약간 힐링이야 오늘. 힐링. 맨날 어. 애매하게 놀고 애매하게 쉬고 그치. 약간 쉬, 쉬.. 제대로 쉬는 게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좋았어. <웃음> 이, 이 추억이 진짜 오래가겠지 또 우리 맨날 연습생 때한 거고 또 말하는데 엠티가 이게 추억이 남을 수밖 없어 <웃음> 예, 예. <웃음> 좀, 좀 저런 소리 들으면 나가고 싶긴 하다 그렇듯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자요 오늘 잘 자고 잠시 조금 세요 I'm no. wrong. 기상미션은 세븐틴 TMI 퀴즈 문제입니다. 응. 세븐틴 도겸이의 발 사이즈는? 280. 통과! 고잉 세븐틴 스핀오프 1회 아이템은? 자동차 배고파 탈락 음... 자, 호시의 고향은 남양주죠? 네 남양주의 네. 대표적인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남양주 무조건 기야 배고파 배3배 통과 음. 배란이 <웃음> 배란이 무자 <웃음> 어려운데? 에이스쿱스의 나이 빼기, 디노 나이 더하기, 17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뭐야? 뭐라, 뭐라고요? <웃음> 타운트 들어가시네. 21! 통과! 야! <웃음> 올해 우지의 생일이 양력 2018년 11월 22일이죠. 네.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지 생일이죠. <웃음> <웃음> 무슨 날이 괜찮나 봐. 3 <목소리> 2 백설? 1 텍스트? 러 백설기 탈락! 정답은 소설입니다 <목소리> 비슷했네? 비슷하네 <웃음> <웃음> 고잉 세븐틴 앨범 수록곡 중세 번째 트랙 노래의 제목은? <목소리> 3, <목소리> 3 2하라 <목소리> <하인라인! 1> 정답! <목소리> 오. 이 손가락 개수 더하기조슈와발가락 개수는? 오, 이4 사, 정답. 김민규 는 어디 김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여기서 찬의 뜻은? 아, 이거. 오, 아, 이거. 찬이요. 정답.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5 26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와... 이거 안 하다! 야, 7분의 1라! <웃음> 야, 자, 잘 야, 와, 야, 잘, 잘 찍어 주셨어! 몇명 딱! 4! 뭐요일이야? 어? 일요일이요? 땡! 아, 일요일? 일요일? 야, 왜 이렇게 는데 저희가 어 원래 문제는 멤버별로 <웃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총 13문제잖아요. 두 멤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웃음> 가위바위이이보가이바이보아위바위이바이보가위바위보 얘네가 huh? 못 맞히면 우리 데려가위바위보그서 서울역에서 창원역까지 가는 KTX 티켓 가은얼마예요 5, 1 6, 2, 1, 25, 5, 5, 5 4, 5, 3, 5, 4 3, 5, 4 3, 5, 4 3, 5, 4 5, 4 5, 4 3 4 5, 4 5, 0 5, 4 5, 4 5, 4 5, 32,000원 4 땡. 55,000원. 아, 아. 땡. 아. 렇게 아 비싸? KTX 비싸. 비싸. 아, 아, 비싸. 5원 아마 창원에서 조금 더 가야 부산일 거예요. 네. 아, 아, 오케이. 네. 5 4 3 5 6 0 0원 나와 나와만고5원아야5 3 0 0원 정답! 네. 아! 아 페리센 장면! 네. 다음 문제! 승관이의 <웃음> SNS 인별그램게시물 개수는? 와! 와. 뭐야 이게! 47개! 다음? <웃음> 85개! 땡! 네? 다음! 네, 47개! 네. 방금 47개 아까 했잖아. 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컨셉을 잡은 건가? 청아청 그냥 자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 와.. 엄청 엄청 에청도셋셋청 엄청 엄청 엄청 1 0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좀.. <목소리> 그러면 우리가 좀 물을 잘못 맞추자. 음주준비 어? <웃음> 알아서 먹어 아, 알아서 먹가구만 여기가 지방이었나좋네 일로 와, 일로 와. 정환니 어, 정환 형. 아, 그럼 정환형 아, 아, 좋구만. 어, 이좀 이분이 좋 아... 53,000원... 2019년... 14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웃음> <웃음> 할 말이 없어! 백설? <웃음> 백설은 없애면왜 근데 갑자기 거야. 아닙니다! 땡! 소설입니다! 비슷하네! <웃음> 어, 백설을 갑자기 안한것 같아? <웃음> 생각났어? 그래? <웃음> 아무튼 아, 우정 형이랑 정한이요? 어. 어. 수고해! 마이. 파이팅! 응. 안녕. 잘그 누구도 해? 먼저 하고싶지 하나도 안나는 하고 사람들인데 아 <웃음> 어, 재밌겠다 참 아, 저 마지막까지 좋은 일이남 오기는데 그러니까 아 재밌네 표 값을 왜 이렇게 싸게도 얘기하는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비싼데 아니 아, 안타서나 진짜 나 17,000원 생각하고 있어 왕.. KTX 왕복 진짜 비싸 그래서 내가 맨날 야, 연습생 때는 KTX 타고 다녀가지고 왕.. 네. 막 왕복만 11만원이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막 옛날에 싸게 올려면 입석 사가지고 네. 막 맞아. 명절 때 무조건 입석 사야 돼. 왜냐면 자리가 없어. 아, 입석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근데 도킹은 이형분품 볼륨 줄였어. 아, 맞아. <웃음> 대체 맞아, 볼, 볼륨 줄였어. 대체. 아, 나 버릇이 와가지고. 우리 즐거운 놈으로 하고 있어. 왜냐면 엠티 왔으니까 이렇게 프로그 만들자.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있잖아. 새로운 그림이다. <웃음> 도기이가 너무 좋더라. 원래 이렇게 형들 구성하고 계세요. 도와주는데 내가 진짜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도겸이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야진짜 도와주니까. 형물좀 많이 주지 말고 물을 한 번만 해줄래 그럼? 야 이거 진짜 물을.. 물을.. 아, 15개는 맞추기고 대량을 하면은 이거 좀 어려운데.. 응 음, 15개야. 우리가 어제 1리터짜리 생수템이었잖아 그리고 그거 있어. 1리터인데? 응. 15개면은.. 3천. 뭐. 3리터. 2리터 하나 넣고 2리터에서 반 조금만 넣으면 이제생물도좀안 네. 예, 되게 되겠지? 진짜? 그치 배웠어 네. 맛있게 빨리 아안 어, 끓는 다면 근데 잘 입고 있어 오! 나물 진짜 잘 마셨어 약간 레어로 용감이 하나만 넣까그지 뭐. 정납기는 세명에서 최고다 진짜 또 이런 하나있어 나중에 한 2년 지도 야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출근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응. 일단 그거 무거워? 내가 덜게 응. 그럼 뭐 이쪽 또 거슬러 가야 돼 그리고 이거 젓가락으로 라면을 또 여기 하나 또. 어, 맞죠 그냥 야! 내려와! 야 여기! 야. 자, 먹읍시다 네, 네, 테니까 앉아서 먹으세요 네잘 네, 네. 네.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구나. 색깔은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내가 네, 근데 설탕 넣으면서 들어어 어? 네? 설탕 뿌렸다고? 음, 약간 좀 달달하게? 진짜? 음. 저 다시맛은 좀 볶고. 어 다시맛은 약간 좀 약간. 어때요? 설탕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달달하지? 아, 네. 진짜 어, 설탕 실수다 <웃음> 느껴져? 네. <웃음> <웃음> 설탕은 느껴져? 오늘? 그래서 새로운 컵 쓰려고. 그래? 응. 아, 설탕? 나지? 설탕은 안 나는데? <웃음> 왜인 줄 알아? <웃음> 이 컵에만 보고 끌어. 엄세요 그러니까 미리 떠놓은 거에만 그거를 해놓은 거지, 어. 세정. 지금 <웃음>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자. 자는 게? 응. 안 먹어. 뭐? 몰라, 뭐. 깨웠는데 자. 김치 많이 담서 많이 먹어? 아유, 김치가 이니다 혹시 <웃음> 김치 많이 먹고 야 오시야 <목소리> 이거 김치 케이크 아니야? <웃음> 김치, <웃음> 김치 케이크도 맛있어 죽 같아 죽 우지 <웃음> 라죽 그것도 나 음. 이렇게 되면 더더죽될 거야 어제 수영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아 <웃음> 어, 진짜 잘했재밌더라 진짜 진짜 재밌는 게임 잘 만들더라고 에헤에헤 에헤. 나도 수영장에 진짜 즐거웠어 잘 먹었습니다. 네, 습니다아 맛있다. 자, 우리 도서 도와주면 돼. 아? 맛있다. 야, 도와주소, 그... 어? 나, 내가 이거. 정민까지 원래 형들이 하는 거였지. 응. 아, 이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면 좋은 거야아 원래는 필요한 게. 이거 먹고 입네. 천천어 나도. 우와, 형 저도요. 너도 성장 발육이 필요한데. 네. 나 진짜 필요해. <웃음> 어떻게 박정희랑 <국장에서> 같이 할래, 쇼야? <웃음> 어, 엄마. 어. 아, 나 진짜 저번에, 미안할 아. 얘랑, 만한 작업실에 있었어. 우리 운동화 작업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일 지금 밥 먹자고. 애들 먹었는데, 아, 얘, 얘, 먹 스포일 뭔지 알아? 밥, 아, 우리 배고픈데, 이제. 애들도 동양에서 먹기 좀애매한거고 약간 들어있어. 조심하게 또, 부심하게 먹고 싶어. 동명에서 먹으면, 부심할 수 있는 메뉴가 좀한쪽적이잖아요 네. 그때 뭐냐 밥 먹으러 가자 얘기했다가 맨 처음에 애들 보논이도아 <웃음> 아, 약간 애매한데 안, 안 온다고 하고 디는 온다고 했지? 어 저, 디노 아맞디 온다고. 온다고 했다가 순간 갈판지 막 고민 아 고민, 고민 딱하게돼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레이더에 걸린 거지 어. 딱 순간아 네형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내가 듣자마자 야 예수 예? 대박이다 나네 진짜. 그래 나는 거에서못지켜 정한이 형한테했던 거야. 정한이. 형오지왜 나한테 얘기하는? <웃음> 오형 거기 있었어. 이거. 오왜 나한테도 안 물어봐줘? 이거. 정한이 형올 거야. 이거. <웃음> 가야지. 사랑해. 야, 나 <웃음> 정한이 형 말이죠. <말자 웃음> <웃음> <웃음> 끊었고 나서 애들한야너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웃음> <웃음> 야. 어때? 우리 웃음을 줬어? 어 근데 열심히 치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뭐 <웃음> 어쩔 수아지뭐 <없지> 도겸 아 도겸 <웃음> 아, <웃음> <나 독이 나와. 웃음> 나는 우리 애들이랑 그 중국 식 너무 많이 먹고소 힘줄, 뭐 소혀 이런 거지아 <웃음> 힘줄은 괜찮거든? 나 이제 고수 이렇게 먹어. <웃음> <웃음> 고수 거의 밥잘 먹는데 고수를 이렇게 먹어. 아. 어, 진짜 이 아, 고수 못 먹으면 될 거야. 고팀은 새벽에 뭘잘 먹어. 맞아. <웃음> 니네는 새벽에 잘 먹어. 우리는 한국 도착하면 밥 먹으러 가잖아. 그렇지. 아침 7시에 도착해서 밥, <웃음> 밥 먹으러 가먹아 우리 그아 뭐, 새벽 다시에도착아서밥 먹으러 가잖아. 우리 여기까지만. 어제 올라가시오. 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케이. 어, 기정이 깔끔하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출근시니까. 친구가 있다면 MT를 놀러 오세요. 너무 재밌네요. 아, 가자. 안녕. 티티티.